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해수어항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샌드 부분이 항상 깨끗하고 맑은데 어떻게 유지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저 역시 많이 궁금했었고 여러 사이트를 찾아봤던 기억이 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샌드는 파란 조명 아래의 깨끗함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로만 했을 때도 깨끗한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약간의 녹색기가 부분부분 부분 있다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처음 샌드를 구매한 것처럼 항상 깨끗한 거는 다소 무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염두하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샌드가 더러워지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디노, 시아노, 다이에텀 시르기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네 가지는 대부분 영양분의 불균형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디노는 아시다시피 인산염이 0이거나 질산염 대비 인산염이 비율상 너무 적으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디노는 인산염을 올리고 박테리아를 계속 첨가하면 자연스레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은 시아노인데 예전부터 시아노는 질산염 대비 인산염이 많은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종류로는 뭐 녹색, 붉은색 시아노가 가장 흔하고 간혹 가다가 검은색 시아노가 나타나기도 하죠 질산염 대비 인산염이 많은 경우는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예로 예전에 제가 업로드한 4K 영상에서는 질산염이 0.5ppm이고 인산염은 0.6ppm이 넘었습니다. 비율상만 봐도 1대1이 넘는 수치였는데 시아노가 발생되지 않았죠. 시아노 대안으로는 대표적으로 뭐 조명을 줄여라, 수류를 보강해라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더라도 일시적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아노는 이끼가 아닌 박테리아 인데요 즉 시아노 박테리아는 우리가 별도로 도징하는 박테리아랑 경쟁을 하고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는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요 결국 박테리아의 싸움이니까 시아노 박테리아를 제거함과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박테리아를 과도징하면 되겠죠 시아노가 발생되면 일단은 이렇게 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시아노의 발생은 질인산염의 불균형 그리고 박테리아의 세력이니까 우선 불균형부터 잡는게 좋겠죠 1차적으로 대량환수를 통해서 질인산염의 불균형을 대략적으로 잡고요 물론 1200 이상 되는 어항은 대량 환수가 어려우니까 매일매일 자진 환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환수보다 꾸준한 박테리아 투여가 좋겠죠 이때는 정량 도증보다는 두배 정도의 과도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스키머는 외탁하게 바꿔주고 사이폰으로 꾸준히 제거하는 게 좋겠죠 물리적인 제거도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박테리아 도증입니다 하단 선프의 경우 사이폰으로 빨아들이고 양말 필터로 내보내면 편한데 내부 배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스포이드 같은 걸로 빨아들이거나 불어서 계속 날려주는 게 좋습니다 시아노는 결국 박테리아 싸움이기 때문에 디노와 동일하게 2-3주 안으로 빠르게 잡힐 수 있으니까 너무 초조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담으로 시아노 케미클랭 같이 시아노를 제거하는 약품이 있는데 이건 역시 박테리아를 사멸시키는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박테리아도 같이 데미지를 먹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과력도 꽤 흔들릴 수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시아노가 없어졌다고 바로바로 봉달하시면 전멸당할수 있습니다. 최소한 시아노가 사라지고 3주 후부터 천천히 봉달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끔 시아노 질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갈조도 동일한 내용이지만 60큐브도 안되는 작은 어항에서는 자동먹이 급여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하루에 한번 주는 용도이더라도 늘 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먹이는 온전히 부패를 하겠죠 그러면 결국 시아노나 갈조가 동반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은 다이애텀인데 아시다시피 다이애텀은 규산염을 먹습니다 규산염은 수돗물이나 제대로 소킹되지 않은 락과 샌드에서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세팅한 지 얼마 안된 어항에서만 나타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규산염이 모두 소비되고 다이애텀도 사라지니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만약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우리가 먹는 일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규산염이 투입되어서 해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감안하고 같이 공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수왕을 시작했으면 을 가급적 로디 정수기는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마지막으로 시르기인데 디노랑 시르기는 엄연히 다른 이끼입니다 디노는 가는 다른 이기에 기포가 달려있고 산호에도 많이 붙어있는 반면에 시르기는 가느다란 모양은 동일하지만 기포가 거의 없고요. 특히 산호에 붙어서 떠다니는 형태는 없습니다. 디노는 뭐 락, 샌드, 산호 모든 곳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시리기는 대부분 샌드에 분포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락에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산호에도 붙어 있긴 있을 수 있는데 기포와 함께 뭐 머리카락처럼 길게 뭐 이렇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있더라도 뭐 그냥 바닥쪽 부분만 있고요. 시래기는 디노랑 반대로 질인산염이 많은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역시 질산염보다 인산염이 많은 경우에 자주 발생이 되는데 운영중인 어항에 라이브락을 새로 넣었거나 물고기를 다량으로 투입했거나 아니면 뭐 생먹이 주는 횟수를 갑자기 늘렸거나 했을 때 발생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시연노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래기만 발생되었으면 당연히 해결법은 간단하겠죠 카본소스를 투입해서 질인산염을 꾸준히 낮춰주면서 질산염을 따로 도징해서 질산염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카본소스를 투입하면 질산염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면 은 결국 인산염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적정량의 질산염은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키머는 외하게 바꾸고 양말 필터도 자주 교체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역시 스포이드로 자주 불어서 날려주는게 좋겠죠 시리끼도 다른 이끼랑 동일하게 2-3주 정도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니까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네가지 이끼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 짧게 정리하자면 디노는 인산염이 없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인산염을 청구하시면 되겠죠 시아노는 박테리아 싸움에서 적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꾸준히 도정하면 되고 대량환수나 자진환수를 통해서 질인산염의 불균형을 한 번정도 잡아주는게 좋습니다 다이어트은 로디정수기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요 시레기는 디노랑 꼭 다르다는걸 상기하고 질인산염의 불균형을 잡으면서 동시에 카본소스를 투여해서 낮추는게 좋습니다 이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샌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샌들을 사용하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샌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면 은한 가지 샌드를 사용하기보다 여러 크기의 샌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라이브락의 딥샌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다른 샌드를 집어넣어서 가장 아래 공간은 산소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어항을 구성했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도 없고 딥샌드를 하지도 않는 추세죠 샌드 크기가 여러 가지인 경우 문제는 물고기 배선물이나 남은 사료가 수류에 계속 휘날려야 되는데 샌드 사이사이에 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결국 온전히 부패하게 를 되겠죠 부패하게 되면 당연히 뉴트리언트가 오르고 시아노, 갈조 같은 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샌드는 모두 동일한 사이즈로 맞추는 게 좋고요 취향에 따라서 슈가 사이즈냐 아니면 뭐그보다좀더큰뭐 3에서 5mm 정도가 적당하겠죠 제오비의 케이지 샌드는 다소 사이즈가 큰 편이라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팔레오 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꽤 메리트가 있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